놀 권리? 놀 권리가 뭔지 알아요? 아... 그거 는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는군요? 네 모르겠어요 뭐였지? 그거는 모르겠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쉽지 않네요 놀 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노는 것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1991년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극심한 경쟁체제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문화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려 무언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동 권리 중 하나인 놀 권리를 말이죠.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린이는 왜 놀아야, 놀아야 할까요? ]까요? 친한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맞아요. 어린이들도 가끔씩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쉴수 있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더 건강하고 키가 커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뿐 만은 아니랍니다. 놀이 환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장소인데요 조금 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그 안에서 게임도 만들어내고 조금 더 안전하고 즐겁게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놀이 그 권리를 어떻게 지킬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라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놀이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장 적합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죠.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의, 과정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건축사도 있을 거고 시공사도 있을 거고 후원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번 순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이 모든 놀이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다면 회의해가지고 뭐 여기 놀이터를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놀이기구 그 그린그렸던 게 기억이 나요. 진라인하고 그 꼬불꼬불 미끄럼틀하고 그네도 많이 요청했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생각해서 쓴게 진짜로 만들어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말할 때는 우리가 맞는 거기도 하다고 말해요. 뿌듯해요. 그 학생이 한다는 말이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냈는데 반영이 안될줄 알았는데 반영이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애들 중심적으로 해줬다는 말이죠. 성인 중심이 아니고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공이구나 저 정도 성공이면 놀이터는 계속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지역사회단체, 지역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1호부터 100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 우리 사회 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아동들이 방과 후에 평등하고 안전하게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님이나 아동들의 만족도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애들 막 핸드폰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애들이 근데 여기는 이제 핸드폰 안 보고 그냥 애들이 놀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아이가 웃을 때 웃는 모습을 보면 아 아이가 되게 잘 놀았구나.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 얼굴이 어둡잖아요. 근데 밝았을 때, 예, 그때. 친구들이랑 이제 많이 바깥에서 놀수 있고 스트레스도 날아가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네도 밀어주고 질라인도 잡아주고 친구들 재밌게 놀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냥 더 친구들이 웃고 행복해요. 놀 때면 언제나 행복하잖아요 웃음과 행복보다더큰 변화가 있을까요우연이었을까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진행한 후부터 정부 정책이 변화행습니다이 모든 변화는 세이브 더 칠드런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해준 아동, 건축사, 민간단체, 지자체, 학교, 그리고 후원사. 강서구에서는 개선 과정에 참여했던 구 의원이 아동놀권리 조례 개정을 이뤄내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무형의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떤 지역 내에 내가 애착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 그리고 소통의 장, 커뮤니티의 장이 될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저희가 꿈꾸는 지역의 변화입니다.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 공간만큼 소중한 공간은 없겠죠. 놀이터를 지켜라를 후원해 주신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취지에 동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한 결과 많은 놀이 시설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받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아이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마음껏 놀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이나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노는 시간 좀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많은 놀이터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생각하고 꿈꾸고 자라나는 힘 모두 좋은 놀이에서 나옵니다. 장애와 비장애, 도시와 농촌의 구애 없이 모든 아동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나아가려 합니다. 사회에 어떤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놀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범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활동이지만 이런 요소의 시작점이 세이브더 칠드런이 되지 않았나 장애, 비장애, 아동은 다 똑같은 어린아이로서의 삶또 사람으로서의 삶 통합적인 삶이 놀이터를 통해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울 수 있는 놀이도 있을 수도 있고 꿈을 가질 수 있는 놀이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도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러한 놀이들을할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을 작은 놀이터라도 좀더 많이 만들어서 어느 동네에나 함께 통합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놀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놀이 환경이 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우선 바라고요. 그 추억이 바탕이 되어서 시민사회에 적합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놀이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야 더 가치있어집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반영된 놀이터에서 오랫동안 뛰어놀 수 있도록 함께 놀이터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 그리고 행복할 권리 옆에 언제나 언제나 세이보다칠드런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이다칠드 놀이터를, 놀이터를,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